자 이번 시간에는 캐드를 캐드가 없을 때 좌표를 구하는 방법 음,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부시일때중 그려놨어요 제가 근데 이쪽에 R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웃음> 이 R은 110R이고 이 거리값을 모르는 상태예요이 거리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 시작점과 중심점 동점. 물론 캐드가 있으면은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캐드가 없는 경우에 네. c 캐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일단은 이가 76파이죠. 보이시나? 화면을 닫힌 게 아니라서 76이고 이쪽 부분은 2mm니까 80이겠죠? 80은 응? 76백이 86은 4. 맞죠? 면당 2mm죠? 그리고 4 나누기. 나누기. 이 파이니까 그럼 2mm 나오죠?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R R이 110이죠 110 빼기 2는108어 맞네 순간적으로 <웃음> 근데 R 110 마이너스 110에 2승 이승은 어떻게 넣지?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승 빼기. 108. 에. 2승. 2승. 어, 값이 나와요. 그. x. xx라는. xx라는. 값에. 루트, 루트 맞나? 어, 루트를 씌우면 거리값 r에 대한 r에 대한 거리값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잠깐만요. 이제 삼각대가 없어갖고 지금, <웃음> 음. 저6요 빼기 80 처음이죠. 그리고 누기2 면당이니까 그럼 2가 나오죠. R이 110이었고 빼기 2 108뭐 일라나 모르겠네. 108이죠. 그러면은 R이 110 R이 110의 2승 1 1 0에 2승 빼기 108 나왔죠. 108에 2승 그6 436이 나와요 20.88 뭐가 나오죠?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딨지 시작점에서 중심점 20.88 이 아니네 잘더 찍었네요 중심점 20.88이 나오죠 이해하기 쉬웠나요? <웃음> 다시 또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오려 보죠. 이백. 여기서 면당 5mm가 나와 있고 파이는 몰라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물론 캐드가 없을 때예요. <웃음> 위에 이 것처럼 똑같이 면이 나왔죠. 면당. R은 200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 이백, 이백, 이기면면0백이 r 이백, 이백, 이거이면은 결과가 이백, 이 그러면은 195에 2승 답은 XX 보자 <웃음> 자 r 이 200이고 연장 백195 그러면 r 이 200이고 2승 하고 마이너스 195에 2승 보면 보고 1.975 이게 제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을게요. 음. 1.975가 나오죠. 여기서 루트 44.44407 44. 097. 음. 맞지? 뭐 맞어. 그러면은 계산식은 이렇게 나오죠? 자, <웃음> 검토를 해봅시다. 중심점에 첫 점과 중심점. 44.44가 나오죠. 그니까 간단하게는 지우 <웃음> 원 원하는 알빼기연 값이 나오고 x x 라치고 원하는 알 이승 백이 xx의 팔, 이승 xx의 이승, z, z 루트, 루트, z, z 하면은 아래 거리가 나온다. 뭐 이렇게 요약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이거를 천 단위가 나오게 하는게 있었는데 네 하여튼 맞아요 <웃음> 물론 여기서 수기로 할 때는 캐드가 없을 때 수기로 할 때는 이 계산식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너무 날카로워요 보통 여기서 노조화를좀 주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0.2R 이나 이렇게 좋고 완만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캐드가 없을 때, 뭐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뭐 혹은 MCT 에서 뭐 그냥 윤곽만 딸때 계산식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물론 선반에서 하면은 이거 반을 또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값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는 R은 한번 더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완전한 아래거리가 나오는거죠 40점 41점 이 나오겠네. 이 나오겠네 이이상입니다